머리를 처음으로 데뷔하고 나서 짧게 잘랐는데 잘 나오나? 그래서 이제 상한 부분이 다 없어요. 빙고 안 같아요? 밥안같죠다행이편아머리 음. 또... 음. 아, 자꾸 또 짧으니까. 음. <웃음> 어 이거 네 <내, 웃음> 여기 까졌어. 쉬어봐 봐. 오불어.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이허허허허허허 내가 다리 더 들어야 되나?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허허다 검소한 이이허그허허허 <웃음> 우지야, 음색했어요. 근데 음색이 모르겠어요. 홀색인가? 어두운 홀색인가? 그런 색이... 오늘 저의 드레스 코드를 설명하죠. 네이비 마스크? 파란 대부와 블루 앤 네이비로 맞췄어요. 제가. 배구화를 자주 신거아니요그게 진짜 좋거든요. 이거. 실내 운동할 때 발목 잘 꺾이시는 분 진짜 추천. <목소리> <목소리> 진짜 이집왜 이러는 거야? 왜 <목소리> 왜? <목소리> 이제 생각해둔 제스처 Let them break y o u o r n n a d t o n n a I a n to o o y 5,6 뚱뚱 따란 뚱 너무 괜히 가 하고 오른발로 와. 어, 왼발 빼. 다시 들어가. 어, 그냥 이거잖아요. 하나, 두, 슉. 저 근데 손을 진짜 하하트를 진짜 먹네. 그래. 그래. 나도. 어. 너가 이쪽 하트는 엄청 커. 저 진짜 그려도 그렇게 그리거든요. 아. <웃음> 아 그래? <웃음> 아, 그래. 오케이, 어, 좋아 좋아 좋아 이그 정도 사이즈? 어, 이렇게 해서 겠다그 위치를 다 정합시다 네 배꼽 가슴 머리 시작 배꼽 가슴 머리 배꼽 가슴 머리 오케이 이렇게 할게요 자꿈 탈게 꿈꿈꿈꿈 자. 꿈꿈 아, 최근 에 운동장에서 운동하기 시작하니까거부 보면 자꾸 약간 이런 거만지게 돼요. <웃음> 네. <웃음> 그비디오에대요왜 자꾸 다가오시죠? 안녕하십니까 아뭐남자 제발. 하지마, 하지마, 하지마 보현수 씨 비니가 참 이뻐요 아, 그렇죠 흑수 이 좋아하는 빨간색 으로 그렇죠 흑수 형이 빨간색 좋아하는 거 같아요 네. 내, 내, 내 사주 팔자에 <웃음> 빨간색을 <웃음> 입어야 된대 아, 그래요? 빨간색을 함께 해야 돼 근데 빨간색을 잘 어울리긴 하니까요 음, 원래 피부하는 사람들이 뼈가 잘 어울려요 네. 근 내가 빨간색 머리 했을 때 약간 안타까웠잖아 그치. 아, 근데 그 나름 섹시였어 아무것도 나름 어. 뭐. 그냥 멋있으면 멋있으면 뭐 일단 알겠습니다 아, 저는 뭐 너무 너무 빨라요 계속 달리고 있고 힘들어. 그래도, 이놈의 런오퍼포먼스할수 있는 다것 자체도 다다 너무 다다 즐겁고 행복 하기 때문에. 다 그래서 아, 이번에도 열심히 해서 좋은 작품을 보여드리면, 정말 좋습니다. 을것같 1, 1, 2, 3, 왜 <웃음> 뭐야? 어. 어왜안 돼? 그 이거 근데 이게 어, 각도 이렇게 돼야 되는 거. 맞 훨씬 렇게 쳐요? ]구나. 아니, 이렇게 바꾸라고. 그러니까 렇게안 하는데. 야, 바꾸긴 바꾸 근데 원래 저기 뭐야, 원래. 그거 맞아. 야, 너무 아닌 부 같나? 그이쳐 이거. 이렇그냥쳐 봐. 그냥 쳐. 어, <웃음> 쳐. 봐던야 <웃음> 가려 아니 그럼 드럼치는데오케럼 치는데요. 정한테 배운 드럼을 아 배웠어. 그새 예전? 아예전어제 배운 거였어. 배우 상태였던 늘 배우 상태. 였다 오, 좋아 좋아. 좋아 어, 좋아. 라라 잠깐만요. 오, 다 도겸이가 둥둥 깡! 이 정도만 하면 아, 될것 같아요 음. 짱! 아제 리듬이 <웃음> 마지막으로. <웃음> 마지막으로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제가 리듬이 힘감 있 드럼을 해서 마지막 한번 하겠습니다 헤이 퉁 제가 또우정한테 드럼을 한번좀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나 이번에 또운 좋게 또 드럼 치는 안무를 제가 하게도 해서 열심히 쳐 보겠습니다 음. 캐럿들을 향한 연주 <웃음> 들어주세요 헤이! 헤이! 헤이! 코가차 네. 아, 그러면, 그러면, h 동 y h 동 y 해어좀앞 e y hey, 이 e y h e 맞잖아 전생 e 원 hey, hey, hey, hey, hey, hey, hey, hey, hey, h 확실히 좀 신나는 노래니까 이게 저희들끼리 텐션 업할겸 그게 분위기를 살하는 데는 이렇게 리액션, 애드립만 한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무대할 때 그게 좀그러고 이제 더 업이 돼요 연습하면서 힘을 주는 거. 그게 바로 세다 그런 디가 있기에 오늘 세 <웃음> 그 인간극장 어떻게 <어떡해>. 해디 <웃음> 끝냈습니다 매번 안무가 최고인 것 같아요 내일 뮤직비디오 잘 찍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하이팅 뮤직비디오 현장에서 만나요 이렇게 하면 제가 나중에 여기서 뮤직비디오 촬영장입니다 잘했다 n 어서어 재밌는 거같아 역시 버논이 o u I g o t t o u n o w n o t r o I t a crush o n y o u I o t t o I o d o I o t t 저는 가요, 그러면? 아, 네. 그럼 내가 발로 찰때안 돼. 밥되봐 그럼 로찰때이거안해는거요이 형저나 <놀람> 어? 아, 진짜 시만 빨리 다녀. 어형 <놀람> 천천히 다녀. 와제 <놀람> <진짜 진짜 놀람> 중요해. 위에 있는 거다 빼. 야눈 닦고 코 그냥 세번서 갈래? 아니 응. 고 <놀람> <놀람> I don't 어 n o w 아요 h I don't know. w a t t o to do. n t h you do? e m y w I got to do. I g 가자. <목소리> 수사, 수사.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맞춰게 있으니까 지금 바로 해도 잘맞야자리를 수사 가자